이거 강화도 한번 해볼만하다 홍철 여기에다 끼우고 만약에 강화 가실거면은 여기 홍철 놔둬놓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정방으로다가 해서 칠카까지볼수 있는 그 각을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어차피 이 보호권이 있기 때문에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딱딱 딱딱 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강화되어있때 했었으면 딱 했을텐데 그쵸? 한번 가보실래요? 크리티컬 칠카까지볼수 있어 크리티컬 근데 이걸 강화되어있 때 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다 음 요걸로 말 근데 23 가면은 지를 것 같은데 그나마 싼게 이거든요 벗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이걸로? 2억짜리가 한번에 23억간다? 가보자 홍철 23억이다 이거 붙으면 이거 붙으면 오히려 이득이야 이거 붙으면 은 만약에 이거 붙잖아요 진짜 거지만 지고 100억이에요 이득이 <웃음> 2 0억이잖 우리가 지금 80억 떴는데 여기에서 1억짜리랑 2억짜리 이거 쓴다고 해도 이거 10억이니까 아 90억이겠다 그래서 붙으면 90이야 터지면 은뭐 어쩔 없는거고 <웃음> 터지면은 야, 어차피 복구가 있기 때문에 음. 붙으면 90이거든요 강화 에이, 붙을 가능성도 있지 어. 가보자 눌렀어요 눌렀거든요 저만 저만 한번 볼까 저만 볼까 저만 한번 볼까요 꽃가로 있는지 없는지 저만 한번 볼까 한번 보고 틀렸다고요 아, 벌써 보셨다고 저만 한번 볼게요 아 어떻게 알아 로그인 안하셨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일단은, 일단은 이것 좀 보고, 어, 남 뒤에. 야. 야, 좋구만. 딜이 온다고. 과연,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일단, 저는 봤거든요. 일단 이건 저는 봤는데 아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음, 붙었을 것 같아요 안 붙었을 것 같아요 <웃음> 좋아한다고? 아니야 나 그렇게 안 좋아해 음, 아이 형은 그렇게 안 좋아해 어. 아이 저또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음. 형이 이거 <웃음> 형이 어 제가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진짜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일단 주인분은 터졌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꿀밤님이랑 러비 같은 경우는 붙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표정 보니까 터졌네 아 이거 너무 그렇게 음 너무 그렇게 또, 어? 야. 아... 이리 왔다. 붙었다. 아, 과연, 장구님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꿀밤님의 말이 맞을지, 손가락만 제 기파하네. 난 뭐, 못, 못하, 뭘 못하겠어, 어. 아니. <웃음> 아. 아, 원래, 이런 때, 이런 때 딱, 뭔가가 좀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으면 좋았겠지만은, 물론 그런 걸,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는데, 어, 여튼, 뭔가 터졌을 때, 어,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음, 벌풍선이 터졌었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미안해지지. 만약에 터지면은, 어, 그렇게 되면 나 너무 미안해지는가, 아니면은, 붙었으면은, 또 되게 감사한데. 음. 근데 일단은 공개를 할게요. 어, 이제 너무 기다리시니까 질문에 공개를 하, 할게요. 아이. 3, 2, 1. 공개합니다. 음. 아, 나 근데 막상 구, 공개하기가 너무 무서운데, 진짜. 아, 나왁성 공개하기가 좀 무서운데. 만약에 터졌으면은 이거. 근데 또 붙었으면은, 아. 아, <웃음> 봐봐, 무섭대. 연기다. 아, 너무. 아. 오케이. 3, 2, 1은 솔직히 너무 옛날 방식이었어. 어. 이제 진짜 공개할게요. 어, 제 식대로 공개를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자잔! 아, 아쉽게도 터졌습니다. 네. 아예 짱구님이 제 포커페이스를 야 읽으셨어. 음. 아니, 이게 붙을만 했는데 붙을만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음, 아니 이게 붙을만 했는데 아, 차라리 노팅을 했어야 했나? 진짜 너무 아깝네요. 음, 그래도 맡겨주신 짱구님 정말 감사하고 그래도 일단 이렇게 어, 10억 정도 했지만은 그래도 확실한거는 짱구님이 못드신게 아니에요. 이제 러비같은 경우도 아까전뭐 60억이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PC방 참여를 안 했지만은 20억도 차안 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펜더기 같은 경우는 30억 안 떴다 했으니까, 짱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저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괜찮게 뛰었다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 네. 일단 여기 스케줄은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짱구님. 그럼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자이디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음.